멀리 송도 신도시가 아주 칠란하게 펼쳐져 있네요 연수구청 자료에 따르면 단동만 160필지 크... 넓다 오늘 가볼 것은 여기 엥?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직 부지 정리가 끝나지 않은 동네 지나가다가 슬쩍 아 저긴 보호 뭐 하는 덴가 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도에도 없고 내비에도안 찍히는 참 요상한 동네 저도 막상 주소 찍고 와보니까요 아, 웬걸 이렇게 대형 물류창고만 떡하니 보이네요 진짜 여기가 맞긴 맞나? 일단 조금만 더 가보자 아,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크... 넓다 저게 바로 동춘 1구역 단독 필지들 근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뭐 건물도 없고 밍숭맹숭합니다 그냥 빈 도화지를 보는 그런 느낌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예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다면 머릿속에 요런 그림을 그리면서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죠 가만있어봐 저기 저거 분명 집이죠? 와 이미 들어온 분도 계시네 헌데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하나, 둘, 셋, 넷다 합쳐봐야 대여섯 세대 정도로 보입니다 100% 환지 방식이라 이미 땅을 돌려받은 분들이 짓고 사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 땅을 다시 사서 들어오신 건지요 그나저나 단지 상당히 크네요 연수구청 자료에 따르면 단독만 160필지 사업 완료일은 23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더군요 자, 요 대목에서 안내 말씀 아래 더보기에 지도 등 자세한 개발 계획 링크 적어놨고요. 연수구청 담당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 늘 그렇듯 부동산보다는 이쪽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잠깐 잠깐 근데 저 위로는 못 가나요. 다 막혔어. 아니 가뜩이나 볼 것도 없는데 여기서 끝나나요? <웃음> 아 다행히 여기 하나 뚫어놔주셨네요. 위쪽 신축 주민분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부 도로 시원시원하고요 맨홀 딱 보니까 기반시설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하기야 요즘 신도시 단독 필지 뭐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 근데요 뜸은 뜸문 떨어진 집들 밤에 솔직히 좀 무섭겠는데요 너무 빨리 들어오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요 차로는 뭐더 가봐야 이제 다 거기서 거기 날씨도 좋은데 이제 걸어서 등산 한번 가볍게 하시죠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막혀 있고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컨벤시아교가 보이고 저 앞쪽으로 송도 테마파크 부지가 보입니다 여기 교통 괜찮습니다 그냥 같은 송도 신도시라고 봐도 무방하죠 보세요. 이렇게 송도 IC가 바로 코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2경인까지 올리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지하철은 어떤가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신도시. 그러다 보니 인천 1호선도 가뿐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아,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는 버스가 필수겠죠? 송도 파크레인 입구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 한대 있습니다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분들이 청량산을 넘어갈 때 이용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버스로 송도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이렇게 무조건 한번 갈아타야만 되는 고난의 행군. 또길 건너엔 강남행 9200번. 인천에서 가장 대수가 많은 광역버스죠. 마침 여기가 종점이니까 서울 나갈 땐 편하게 갈수 있어. 요건 좋네요. 이 다리가 바로 컨벤시아교 동춘 1구역과 송도 신도시를 이어주는 다리죠 이 마을 인프라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이 다리를 건너야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까 본 지하철역은 물론이고요 대형마트, 큼직한 공원들 전부 다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안 건너도 이용 가능한 게 있다 바로 학교와 병원 초등학교는 길 건너 아파트 쪽에 하나 있네요 인천 세범초 마을 입구에선 걸어서 약 5분이면 닿습니다 또 종합병원은 여기 나사렛 국제병원 차로 7분 2km 거리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좀 있는 모습인데요 뭐 걸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서 왜 헉헉 될까요? <웃음> 여기가 마을 정상 저 멀리 송도신도시가 아주 찬란하게 펼쳐져 있네요 근데요 진짜 그것만 보이시나요? 그 아래 물류창고 혹시 안 보이는 건 아니시겠죠?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 회사 언제까지 저기 있을까? 뭐 조만간 보상받고 정리하지 않을까?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계획도를 들여다볼까요? 앗! 개발구역에 없다? 뭐야, 그럼 여기 오면 저 물류창고랑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아하! 꼭 그렇다고만은 단정할 수 없네요. 저 자리, 딱 송도 유원지 자리인데요. 인천시가 아직 유원지 개발에 완전히 손을 뗀건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고는 해도 같은 개발구역인 저쪽 아파트 단지가 19년에 입주한 반면 여긴 아직도 부지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또 뭔가 자꾸 미뤄지고 연기되는 이 불길한 뉴스들 이것도 뭐지? 글쎄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하도록 할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간만에 말씀드립니다. 제 답사는 언제나 초행길,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 함께 댓글로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